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오프닝도 있네요. 인디비집을 오늘 아 스컬걸즈를 만든 개발자에서 만든 실작 인디게임 인디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험을 시작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 주십시오. 아무 키나 누르는데 인식을 안 합니다. 아무 키 눌렀더니 아까랑 다르게. 게임을 시작 먼저 해버리는군요. 시작부터 뭐야 이거? <웃음> 막 싸워버리는데? 어나 키보드 마우스 내 패드 아닌데? 하하하. <웃음> <웃음> 어! 뭐야! 키가 이상해, 이거! 얘들이 지겠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이제 또 크게 한방 맞고 지겠지, 얘네들이? 띠용 어 아, 잠깐만! 조작 키보드 한정, 뭐야 이거? 세상에, 이거! <웃음> 키보드로 할 수가 없네, 이거? 미쳤다. 컨트롤러 설정을 해야 돼. A A Z, A, S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설정해야되냐 제일 많이 쓰는 키를 A 차례대로 누르자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A를 X X를 A Y를 W B를 D로 누르고 와, 이게 없어! <웃음> 이렇게 해버리고 어, 애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구만, 이렇게? 아... 이게 또 <웃음> 이러다. 이거 그냥 공격하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계속 <웃음> 삐용, 삐용, 삐용. 얘네 왜 안죽어? <웃음> 빨리 죽어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빨리 죽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어 뭔가 피살기 꺼냈다 얘가 어 피살기 날리고 혼자 쓰러졌어 어 여자가 막아줬어 웃고 있어 목숨 이 간당간당 한 시점 에있 어도 뭔가 악의 존재 를 초피 싸 기로 없애 버린 것같 은데, 하지만 죽지 않았 겠지？어, 이겼 어. 이겼어? <웃음> 남자 다 죽어가네? 꼭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오프닝을 보는 것 같군요 다우스 처음에 쓰러트리잖아 인디비즈보 어 이거 그러면은 <웃음> 마우스 없애면 <웃음> 이동할 때 힘들 것 같은데? 16년호 1 6년이나 올라버렸어. 이제 주인공이 나오겠죠? 딱 나오네요. 네 이름이 뭐니? 어, 움직일 수 있어. Good morning, r o t i o o d m o 빼먹게 안성맞춤인 날씨일걸? 영문더미밖에 없는 건가? 이름이 아즈나야 It's so early! I c a n learn just as well in the afternoon, can't I? <웃음> <웃음> well, I guess we better head off before the old m a n explore... 이 근데 지가 뭣대로... 대화문이 그냥... 수, 숙덕숙덕 oh. 지나간다? 잠깐 이거... 컨트롤로 다시 설정을 해야겠어요... <웃음> 하고 엔터. 다운 표가 안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동 조작. 또 봐야겠어요. 뛰어오르기, 공격하기. 아니 이거를 같이 맞게끔 해주면 안 돼? <웃음> 야만. W.A.S.D. W.A.S.D. 오케이. 이걸로 똑같이 한번 해보자. 아니! 아 너무 어려운걸? W.A.S.D. 아 이렇게 보면 이것도 헷갈리잖아 <웃음>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 모르겠다 키보드가 없냐 이거? <웃음> 미치겠네 컨트롤러로 해야 돼 무조건 때리는 거고 이거 이 상태로도 때릴 수가 있어요 턴제 액션도 있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좋아서 나무막대를 잔뜩 모았네 대체 뭐가 그리 즐거운 건가요? 나무막대를 많이 모았으니 즐겁지 아넌참 행복한 아이구나 에 대체 뭐가요? 정말 괴짜가 따로 없다니까요 괜찮 아니거든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떠올려봐 불을 피운데 불소시이나 지붕의 은질 빼대서 자그마한 조각품을 만들거나 누군가 후레츠를 회초리까지 미친 <웃음> 그래 엄청 멋지지 그럼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 마을에서 이렇게 노네 눈이 하나 없어 나처럼 듬직해지고 싶다면 오랜 수련을 거쳐야 해 그렇게 듬직해지고 싶진 않 아주 오랜 수련을 말이야 그러니까 전 오랫동안 수련 해야 돼? 대시도 있고 오호 유타리 안녕 아즈나? 농작물을 수확해야 하는데 이번에 도와줄 수 있니? 그러고 싶은데 훈련을 먼저 해야 해요 <웃음> 평소에는 좀더 일찍까지 아니니? 이거든요? 제때가 맞을거야 아마도 이런 서둘러야겠네 훈련을 어디서 하는거야 애들이 다 이렇게 있네요 에카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는거야 나는 싸박질에 소질이 없나봐 팬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 팬이 누군데요? 아저씨 부인이에요? 아 내가 키우는 게야 좀더 엄하게 대한다면 좀 나아지려나요? 그래봤자 눈도 깜빡하지 않을걸? 그럼 전 가볼게요 훈련 가는 거니 아지나? 그럼요 아차 서둘러서 가봐야 하는데 하하 인드라도 네가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게요 나도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딸이 생긴다고 해도 시간 맞추라고 들들 복진 마세요 뭔가 늦었나봐 그래도 인사는 다 해야지. 이제 두더미 끝냈군.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시네요. 당연하지. 마을을 배정시키려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거든. 정말로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는 너도 매진할 만한 이끌레일을 찾게 될 거야. 물건 옮기는 재주를 찾은 나처럼 말이지. 맞아요. 분명 그럴 거예요. 이 아이는 커서 주먹으로 다 때려 잡는 아이가 될 겁니다. 저장이 좀 근처에서 P를 길게 누르면 저장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 오 뭐야 이거? <웃음> 오, 뭐 어떻게 가 이거? 아, 하, 하, 하, 벽점키. 벽점 퓨 이런 건 껌이지. 아, 키보드라니까 이상하다 이거. 패드 연결을 해야 되나? 귀찮은데. 아무도 없잖아? 아. 어. 즈나 You're late. 와, you're late. You're you're late. Enough nonsense, child. 갑자기 나타났어. w You smacked me. That's the nonsense. This is training, Hashna. If you'd been paying attention, 내가 네, 집중하면 이렇게 꿀밥 맞는 일도 없대. I was paying attention. I just didn't expect a cheap shot from my dad. Combat is rarely predictable or fair. 한쪽 눈이 없네. Oh yeah? Then take this. Go! I've told you time and time again. You must never project your attacks! I know. I just get all fired up. One of your best and worst qualities. Yeah, I'm a hot-blooded teen. And a very strange one at that. Well, look who raised me. I suppose you have a point. Hm. That's right. Score one for Ashna. What you should be scoring is hits against your old dad. Oh, I'll score some hits all right. With... Mom's Axe! 아! 오, 아빠를 찍 아이네 이 최고의 공격은 방어고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 말이지. 이거 Team a 야 돼. You expect- I just want you- I listen- Arshna calm down Calm down No, I'm c o m i n g all the way up How do you expect me to talk to you when you're like this? You w a n t to act like you can't talk to me when I'm like this? When have you t v e g talked to me anyway? Arshna Arshna No, you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this now Must we go through this again? Okay, how about an easy one, huh? Where are you from, dad? How old are you? Why won't you even tell me that? Can't answer? Okay, let's increase the difficulty. How did mom die? I don't even know what she looked like. Your mother and I, we... Now is not the time. Then when is the time? Don't I deserve to know? Listen child, I am your father. It's not for you to lecture me. I'm the teacher here. 뭔가 비밀의 secret이 있는, 있는, 있는 곳이구만. Your anger is getting the better of you, Ashna. I'm going home. You may join when you've cooled off, and only then. Dad? You can't just walk out on this conversation. And he's gone. Great. Who's supposed to be the child here? Ugh, he's so frustrating. But I'd better go apologize. I guess. dad, wait up, wait up. 아이고, 내 핸드폰. 얘또 저장하는 거있데요 B가 나한텐 D야. <웃음> B가 D다. 동일한 슬롯에 계속 저장해도 괜찮습니다. 각 슬롯은 200개에 달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미친. 뭐 저장한 거요? 어 아래로 점프하니까 슬라이딩 돼. 노인네가 빠르기도 하다니까. What's a 말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저장을 엄청 자주 하게 만드네. 오, 아, 저 소리가 나야 저장하라는 거다. 어. 오프닝에서 봤던 애다. 아빠! 그냥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우리 올 i l l allow you to say your goodbyes, but your life is forfeit, h e t i c you're strong. 얘가 오프닝에 나왔던 그 남자 남장가? 그리고 그 도끼인가 칼 들고 있던 여자가 엄만가 본데? Don't worry about all that right 아니, now. I just need you to be okay. I'm sorry. You were. Dad, save your strength. I'll beat this guy and we'll get you fixed up. I want to tell you everything. I know I should have from the start. But don't worry, Ashna. Death isn't the end. Gather friends around you. Become stronger. I'm sure you can. you can... dad dad come back 데드가 데드돼 버렸어 save your tears for someone who cares dad my d a t is dead now for the glory of lord ravanafar you killed my father you burned our village as i should have a village that interferes with lord r a v a n a v a r s vision does not deserve to stand The people of Ashwat are strong. We'll rebuild and your violence will have been for nothing. There will be no one left to rebuild it. There's me. I've trained everyday, ever since I could crawl. And if you want to fight, I'm bringing it to you.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소년만화틱한데발차이 <웃음> <웃음> 아, <차기. 웃음> 막기인가? 자동으로 막아진 건가? 뭐지? 에가 막긴 거같 g i v 어 하단 공격이 되네. 옷을 입은 거야, 망 거야? 오호. 다시 상단. <웃음> 저 게이지가 안 차면은. 나 너무 아픈데 이겼다. 도 o 도 나도 나도 나도 나 i Come o n and show yourself, coward. You're the coward, spiriting me away with your village magic. Shut up. That makes no sense. And you're so loud. It sounds like you're screaming directly into my mind. <웃음> 그아중이 아빠 죽어 있어. I'll find you. j u s got to concentrate. 뭐 대면의 새끼? 먹미 is this place i'm inside myself i shut up <laughs> how and why are you here that's what i'd like to know well this isn't changed anything shut up i'm still gonna destroy you try it try it. 어못 때려 my fist won't connect <laughs> 맞지도 않아. Wherever this is, if I can't kill you, I'm leaving you here. Goodbye. Goodbye. But I. I told you to shut up. Shut up. 나갈 수도 있고 위를 이렇게 보면 저기 보이네. I'm back. Poor Ashwat, my village. Everyone. What will we do? What i w should I do? I guess... I guess I have to bury dad. Father, I'm so sorry I wasn't with you. Maybe I could have helped. Maybe 아니, you w o have die. 저거는 저... 남자한테 죽은게 아닌데? i 보니까 딸이 남자랑 막상 막하로 싸울 정도면은 r 녀 b 이랑 막상 막하로 싸울 정도면은 전 u r e 에 o w t h i 니다 그 well, we'll e 갑자기 부, 분위기 모험. 어. <웃음> 가 맞기네. 이게 <놀람> 무스턴가 봐. Hey, so you can come out after all. Under certain conditions it seems. I'd rather not die stuck in your head, so I propose a truce until I can return to Lord r a v a n a v a r s 마음대로 나갔다 to you. 들어올 수 있나 봐. <목소리> 지들도 모르는 <목소리> 방법으로다가. 아래랑 어택키를누르면 강화 공격. 다르는 다르 이 녀석 이름이 다르구만. 다르는 자신의 공격을 강화시키는 대지의 분노를 최대1 2에까지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아... 오, 돌이 계속 모이네? 죽겠는데? <웃음> 한방에 이겼어. 또 있는데? 능력 인드라이 가르침 공격당하기 전에 LB를 누른 다음 X를 누르십시오 적의 공격을 반격 하며 전투를 돌입합니다 그렇군요 X 엑스가 뭐지? 이건가? 다르가 너무 센데? <웃음> 어 뭐야! 어디로 가야 하오? e no f I'd rather not let y anyway, o so. 그 말을 그냥 믿고 굳이 굳대로 따라가 왜? 애가 너무 <웃음> 당찬데 쉽게 믿고. 어 이렇게 길이 있고요. 먼저 보고할까? 아니야 우측으로 진행을 하는거고 좌측에 뭔가 비밀의 시크릿이 있는것 같아요 얘도 먼저 가봐야지 몬스터 피해서 가볼까? 얘 못가네 저 뭔가 필요한거일거야 그럼 얘는 냅두고 다시 우측으로 갑시다 저장을 하는 것이죠. 어... 누가 있대? 어! 트레일러에서 봤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불 타고 있네. 바삭 바삭하게 구워 버렸어요. 이름이라즈미였군 d you want to s e 랑이 뒤지고 쓰고 있어. I've been dealing with those guys all day too. Poor thing. Well, I guess that's it for me. Now my house is gone. So I'm just g o n wait here to get eaten by a batala. Batala? w l e a s t o u t s o n e Oh, well, the guy who murdered my father is living in my head right now. It's kind of a complicated situation. i a l l y h a d a get i n g a o k 아니, 집을 재건하면 되지. 띠용. 아! Again? Where did i h 짜증나게 생긴 남자가 아보데 a t e h i, I, I m can't even get a good fire going in here. 죽일라고 <laughs> 그랬어. <You know, laughs> <laughs> Maybe a little. Well, thanks for trying. So, do I just live in your head now? I guess I don't really know how this works yet, but I seem to be absorbing people. Hmm. That's gross. My name is Rosme, and my tiger friend here is Bomb. He used to have bones, but now he doesn't. 나 keep his soul in my lantern and he makes things 보음? crispy. Nice to meet you, Razmi. It's good to have some actual company. 주관는데 I object to. Shut up. Shut up. If I must. <웃음> 라즈미가 황송하게도 당신과 함께 해준다고 합니다. 심술궂은 주술사. 라즈미의 조작법 치유 악군을 치유합니다. 아래 오텍은 섬광. 아하, 중첩시킬 수 있고 일로 못가는데? 아래 B? 여기다 쓰라는 거야? 뭐야? 아 어택으로도 되네? 이거 뭐 어쩌라고 위로 올라가야 돼? 위였군요 그럽을안 한다 고해서 어저기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나중에 와야 되나 봐요. 나중에 계속 왔던 데를 되돌아와야 되나? What? My mother's axe. I wanted this my entire life. 엄마 도끼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야? More importantly, what happened to this looting and pillaging obviously but my soldiers wouldn't do that we had a mission don't be so dense he stole my mother's axe and then he got killed it's as simple as that and w h a t e v e r killed him is probably still out there so we'd better make tracks 도끼로그뇨 항상 싸우고 싶었던 녀석입니다 어 도끼 들어서 이제, 이제 이걸로 다 머리 찍어 내릴 수 있는 건가? 토구가 되었군요. 어... 아... 어... 이걸로... 아까 거기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나무로 돼 있던가요? 어... 이건 안 되고... 아... 아... 여기 슬라이딩이라서 일로는또안 가지네? 그렇구만. 차차 차. 뭐야 저 이상하게 생겼어. 오케이. 막길은 뒤로 그 뭐, 뭐지? 뭐라그러지 그거? 격투게임처럼 뒤로 한 상태에서 공격키를 누르면 막네 공격을 올 때만 어 아까 거기로 다시 나왔네? 아 어. I'll bury you. Knock it off. <laughs>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이헤다시왔군요 That's a big boy. Big boy. They should be good practice. 일행 어? 뭐? 뭐로 일행 전체가? 지금 뭐야? <목소리> 아. 음, 알비. 어? 아, 전체 구격을 했나봐요, 제가. 아하. 아. 라시미 <웃음> <웃음> 쓰러졌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죽겠어. My father once told me something terrible lives in these ruins. Something worse than the Belu. I guess that's what killed your friend back there. He was my subordinate, not my friend. Though 특수 능력은 이 키를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잘라버려요 오 <웃음> 어 뭐야 왜저따구로 생겼어 저거 머리에 뭘 얹어놓은거야 저거 아가씨 기묘한 힘을 지니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칭찬이 아니야 아즈나 칭찬일 수도 있잖아 칭찬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저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죠 평생에 걸쳐서 살리를 관찰해 왔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 봤답니다 살이라고요이 빛나는 돌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16년 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돌이죠 어? 16년 전이면은 그 오프닝 인트로에서 싸우던 그때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동료인 마니함께 연구를 이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아.. 스님들이네 저는 수도승이고라트나는 비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는거죠 <웃음> 이 돌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진 못했지만 이걸로 당신에게 보이는 반응은 확실해졌네요 이대로 당신이 가져가는게 좋겠어요 사리가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먹으라는 거야 아즈나 얼른 집어삼켜 먹으라고? 돌멩이를 어떻게 먹어? 널 강하게 만들어준다잖아 눈딱 감고 먹어 아즈나 망설이지 마쟤 이걸 먹어야 돼요? 당연하지 사리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쳇. 사리의 기뜨님이 영혼의 글릇을 채워줄 테니까요 아 그런 거였구나 아이고, 내 몸에 사리가... 사리나온다! <웃음> 세상에나... 엄...엄청 기분이 좋은걸?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사리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어요. 전투중에 습득한 신통력을 채워넣는다는 말이죠. 신통력을 채워넣을 사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투력도 높아질거예요 그거 좋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년 전에 모습을 드러냈던 사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모으라는거죠? 사리를? 필요한 수만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당신의 공격적인 기운에 맞춰서 조율하여 힘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어, 방어적인 기운은 많이 전문분야니 그쪽에 관해서는 막기시면될거예요 일단은 준비를 갖춰야겠지만은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군지요 많이의 말대로요 쉽지 않은 여정이 될거예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필요한 사리의 개수도 늘어날테니까요 강해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거에요 사람을 죽이는 짓만은 안된다 아... 특정 개수를 모아야만 강해지나봐 내면에 또다른 세상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당신은 정말 불가사의한 사람이군요 당신과 함께 여행하면서 살이에 얽힌 비밀을 밝혀낼까 하는데 저희를일행을 받아주실 수 있네요? 어 얘네도 이제 파티원이 되는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 내면의 세계가 비좁아지고 있어야 되나? 당신대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모양이 이제 괴물이 따로 없다니까. 괴물 아니거든? 평범한 사람이라고. 괴물 맞잖아. 아마 이것 좀 봐야겠어. 도끼 매달리 아, 이거에 다 있고. 자, 한번 소리 좀 줄여야겠는데? 50으로 줄이고 음성은. 이제 도록됩다 누른 다음 맥스를 누르십시오. 누른 다음에 누르라는 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뛰어오른 상태에서 엑스를 길게 눌러 벽에 매달립시오. 벽에 매달린 상태로 엑스에서 손을 때는, 엑스가 안 되는데? 아 도끼로 힘이 얼마나 세면? 선빵을 안 치는 년서기어 사리가 생겼어. 아 사리 때문에 저 뭐라고 해야 되지? 우와. 저거 어떻게 주는 거지? 그냥 막 때리고 있는데? <웃음> 뭐냐 얘는또 e 이 안경 yeah! 이다 기야! Yeah! <웃음> oh, don't surprise us like that! I'm sorry I surprised you. I've just never seen someone concentrate so hard on a clump of grass before. It's not grass! Camperia -galanga. galanga or it might be. Trouble is, i t c e r e s s o t h i n g weird h e The foliage of a kabanda monster. Their leaves look almost the same, even to a trained botanist like myself. Oh, c a m p o r e a galanga. Like you know what that means. You might know it by its colloquial name, the resurrection lily. Oh, the Resurrection Lily! Resurrection anyway, you Lily! c e u s l a n k it up and find out? Um, the problem is, me and Honey are healers, not fighters. That's why I've just been stuck in place here, staring at this thing. Oh, if it's just monster trouble, you can leave that to me. You're sure you can protect us? That is her one and only strong suit. <laughs> yeah! I may not know about different kinds of grass but I know all about pounding on Cabanda. Pull that sucker on up Well Okay, let's give it a go Ooh. Thank goodness It's the resurrection Lily This is too much excitement for me Beautiful specimen m o r i n g I got all pumped up too Well nice to meet you a n Oh, my name is n s e n i a u n l s g 아니야, e a s t We're headed east. Say, before Inxing? you go, <웃음> Could you help me out? There's a nice reward in it for you. s <웃음> 아니야, 인생. Hmm. What e you n i help with? Pulling up grass? Well, r e s u r r e c t i o l l e s but y yes. e If you can help me find three more batches, I'll give you something really nice. 샛뿌리 찾으면 선물 준대. 아즈 n 아 we should really move. We'll do it! Get that reward, do it! 얘도 데리고 가겠지? 머릿속에 넣어놨나봐. 어, 이거 가보자! 어허 어허라! 내면에 우주가 존재한다 이말이야 싸가지 날 영원히 가둬두지 못할걸 마녀 좋아서 가둬둔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네요 라즈미 아즈나 한판 붙어보자 아까도 싸웠잖아 고작해 몇분전이라고 이 말대로야. 조키 몇 분이 지났으니 한참 된 셈이네. 여기 스님들 있고. 뭐야 지, 등에 침이 박혀있네? 제게 가르침을 받을 만큼 강해지시진 않으셨군요. 힘을 길러서 다시 찾아오십시오. 뭐라고요? 여긴 제 머릿속인데 누구도 다시 찾아오란 말아예요? 식객으로 눌러앉은 건 당신이라고요. 더 강해지신 후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하 <웃음> 사리를 다섯 개 가져오신다면 공격력을 높일 수 있어요. 지금은 개수가 부족해보이는군요. 그렇군. 아! 진생은 머릿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네. 나가. 저장해. 아 어... 어어 어! 살이다! 먹어버렷 이풀풀 있는데? 이거 뭐 능력으로 풀.. 풀떼기.. 뭐.. 그런건 없네요? 줄수 있나 했더니 아닌가보요... 어어! 젠장! 아 젠장 이거 방어를 잘해야 되네. <목소리> 아이고 라짐이 또 죽어버렸어. 에? 뭐야 <목소리> 어, 어떻게 부활해? 어 이거. 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거게하 오브 하도 금방 하하하하냥 저장된 대로 여기 가버리하 아, 아, 아.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어 뭐야? 그냥 살려버리는데 저렇게? 방어를 하고 있으면 은 저게 안 되는구나. 방어를 사고 있으면은 공격 슬롯이 채워지지가 않네 아래 위 키를 잘 보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뭔가 크게 없나? 하단 레벨이 쌓이면은 능력 좀 보자고 Y가 뭐야? 캐릭터 정보 어떻게 보지? 어떻게 보죠? Y Y Y, y. Y가 W였어 강화 공격 알았다 치유 1로 악군을 치유합니다 섬광 아래 아 그냥 공격하면 불 딱딱 날려버리는거고 아래 공격이 섬광이고 1번이 차면 치유, 그때서야 치유가 되는구나 어 아, 아, 아, 하다 아, 아, 아, 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려보자 한번아 음 이거 또 죽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웃음>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위를 채우기도 전에 그냥 그냥 다 죽어 버리니 이거? 이거. 뭐야, 위로 올라가 봐. Nice. You found a resurrection loop. This botany stuff is a piece of cake. Piece of cake. o n 아, 여기서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구나. 요태막 있는데 이벤트 안본거 아니야? 게임이 뭔가 되게 간단하니까 죽어도 그게 없다 부담이 없다 부담이 마구 상태에서 이렇게 해봐라 아 키를 누르때 너무 는 이게 안차서 힐을 못하네 <목소리> 아이 뭐야 막기 눌렀던 것 같은데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나? 타이밍 맞춰야 되네? 막는 것도 잡았잖아 그러니까 못 깨가지고 게임이 진행이 안될 리가 없네 이 게임은 에? 에? 뭐요? 좀 격점하라고? <웃음> 뭐지? 위에도 길이고 아래도 길이 있는데 여기 실 먼저 가보자. 아, 젠장. 아. 이가안 찼는데? 어, 위로 올리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아 이런 식으로 살렸어? 뭐야 뭐야 왜 저거 없어졌어 뭔가 특수한 능력이 있어. 이초 올려서 시간을 annoying. 음, 음. 있네. Yeah. that anyway 하나만 더 찾으면 된대요 도끼를 무한정 계속 이게 안 되는구나 한 번만 되는구나 그래서 벽 점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이어이아우 조작 이상해 이거 <웃음> 키보드로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이... 뭐야? 저장... 오우. 오우. 일로 가야지. 오우. 오, 사리. 오, 잘 올라와. 왜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길이 없어버리는데. 되는거 기도하고 내려가 볼까요 다시? 어, 여또 풀이 있는데 꿈틀거린다. 저거는 뭐다? 아, 아 미친. 어서 때려야겠다. 다르는 아 아예 타이밍 놓쳤다. 섬광 때려. 오 강력해. 안 죽어. 이번엔 라즈미를 살렸다. 어, 여기 길 없네. 올라가네. 가보네. 허이. 허이. 허이짜. 허이짜. 맞았다, 내가. <웃음> 아! <웃음> 다 맞고. <웃음> 얘네는 범위 공격을 <공부도> 하니까 막아버리고. <웃음> 달려버리고 끝이야. 또치버리고 아이고 또 죽어버렸고. 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네. Focus. 다시 살려버리고. 아이고. <웃음> <웃음> 저 표정 봐. <웃음> 라님이 <라시미> 표정 봐. <웃음> 무서워. a <웃음> <웃음> 잘 올라왔다 어지 여기 왜리가 이러지? 아 사리가 있었군사리 근처에서 리리가 나네 리리윙윙윙윙윙윙어 뭐 달라지나? 대화가 다 똑같아 살이 몇개 안되니까 검이 나오겠는데 분위기가 뭐야? <웃음> This web reminds h came a r o s s i e s e i n i p u m e n i n d h l e r a e l e r and u s h a n o d p a t s o c n s d m a d e o r e a r e I t I'm a human. I'm a human. 쪽으로도 어딘가 갈수 있고 뭐안 잘려. Shoot. This web is too thick to cut and too wet to burn and too sticky to touch. How are we supposed to get out of h e r <웃음> 어이 미친. Yeah, it's g o n a k a y little v i t l a 핀다 a t s the t i n o u e e a l i n g a b u t f 가 배탈 났어. Let's not get eaten, r a s m i Let's keep our parts. Yeah. Okay. Maybe it'll be. 활 들고 있네 저거. 상황 확인. Now t h r e you. It's over. 뭐야? 이거. 뭐야. 아피살기가 있네 다르도 아하 아죽는걸 <웃음> 키 모아, 키 모아서 조지자. 아, 아니, 저게 아니자. <웃음> 살려줘요. 가망이 없어. 서! 데 oh, r you. It's over. 미지가 얼마나 단 거야? 아 조졌다. 전멸하고 <웃음> 다시 돌아온다. 아니 저거 어떻게 막아? 무조건 한대 쳐먹고 시작을 해버리는데 어, 막았다. 어, 아유, 막고 기다 모아. 너는 기만 모아. 아! 이렇게 때리고 쏴고 o r y you. It's over. 와우. 뭔가 세게 때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올류치기가 좋구만. 포스포스아 아우. 아저 막기를 못해 자꾸 라즈미 어떻게 된거요? 이렇게 바뀌네요 행스크롤로 중간중간 어,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데? 오. 다 필살기가 있네. 에이 어, 미치. 어. 이렇게도 나오고. 봐가. 아, 피채울 걸. 아하! <웃음> 어 게임이 쉽네 사실 똑조심 아, 독피해요! 어, 구석으로! 답치겠지? 그렇지. 이 녀석. 아! 이츠케졌어. 와우! We really did it. No more parts for you, Beast Lord. I still think it was cute. 귀엽다고? Thanks for your help everyone. we make a great team. great team. i'm a b a n d o r you'd all be dead if not for me. you'd be dead if i could get you out of my brain. anyway, can we get going? i don't want to run into any more of these things. 저 사라졌네. 왼쪽을 안가 봤잖아. 왼쪽 한번 가 보자. 가 저기는 뭐 아이템 같은 거 있을 거 같은데. 아, 이건 아예 안 되는군요, 지금. 아쉽네. 아 게임 재밌네. 뭔가 익숙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재밌네. 잔뜩했네. 생사초. 만능약이네. So what's that reward you were talking about? Oh, the reward? It's our friendship. 미친. What? What? Here we go. <laughs> we'll be your friends and travel to exotic places with you, and you can protect us as we become the greatest botanists in the world. Uh, <laughs> it'll be perfect. We've got enough know-it-alls in this group. Thanks. Mm -hmm. Um, um Did I mention I'm a healer? I can heal you during your glorious battles. 피, 필요 없는데. Mm, that's a good point. <웃음> And our battles are pretty glorious. <웃음> 라중미도 치료사인데. <웃음> no. No. I concur. We needn't take on extra. She t it d i d t e t I don't like the looks of this child. Uh, who asked you, Dar? Why are you even here? That's a good point. Well, whatever. If Dar says no. I a 른 왕따야. 다래가 싫어하는 일이 된대 야 o 불 t 한 싸가지. 기운 넘치는 약 do. 진생과 허니가 당신과 함께 탐험할 준비를 마쳤어요. 치유 물약 사용. 아! 얘는 아예 그냥 치유 o 특허가 돼 있네. 그냥 어 t 하면 치유 강화? 강화하고 위로 어택하면은 치유를 하는데 특수는? 어라 저건 뭐지? 물건을 찾아낸 뒤 아래 어택 혹은 2번으로 적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공격 자체가 그냥 그거네 아하 아니 다른 얘는 레벨이 레벨이 몇친거지 레벨이... 안 보이는데? 합쳐서 이 레벨이 오르는 건가? 오케이...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재밌네 오우... 아 아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